이거는 너무 좋은데요? 이런거는요? 좋아요. 저왜 오늘 기분 좋게 해요? <웃음> 네! <웃음> 네! 썸에 확신을 주는 여자의 스킨십에 대해서 오늘 저희 꽃유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유신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. 그렇진 않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자, 일단 제가 좀 알자면 솔직히 이, 이게 하하 이런건 저 진짜 내가 한지도 몰라 나아 내가! 아, 내가 한... 영상 보면서 내가 돌렸다고? 이러거든요. 이런 거는 별로 아닌 것 같고 좀 확신해 주는 건 살짝 이런 거. 아니면 은차 건널 때막 막 이런 거. 오. 네, 네. 저는 먼저 하는 편은 아닌데 상대방이 한다? 받는 건다 받아요. 대신에 썸 단계에서 이렇게 스킨십이 후한 사람이면 은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한번 하나씩 보면서 결점을 한번 네.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스킨십 한번 뜯어 보시죠. 두구 두구두구두구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손등을 살짝 쓸어주는 손길 다섯 개요. <웃음> 아니요 아니요. 뭐 고민 해보셨어요? 그냥 살짝 이런 거죠? 예를 들면 책상에 이렇게 올려, 올려 있어요. 손. 쓸어주는 게 포인트니까 어? 저훈아 괜찮아? 야, 되게 잘 쓴다. <웃음> 어. 이렇게? 뭐야 방금? 실수야 <웃음> 뭔가 이렇게 덥석 잡는 것보다는 묘하잖아요. 맞아요. 뭔가 우리들의 사이가 묘한 거요분의하는게 <웃음> 기분이 좋아버렸는데요. 뭐 사심 채우기 하시죠? <웃음> 약간 상상해봤거든?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있어. 그럼 이렇게 마주보고 먹을 거 아니야? 아니 그게 있잖아. 막 약간 야이런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? 아, 솔직히 이렇게 이런. 하는 거좀 변태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별오점 만점에 4.5. 4.5 굉장히 높네요. 아 이거. 2점. <웃음> 왜요? 의도가 너무 야해요. 이게 그냥 귀엽게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딱 잡는 정도면은 아, 4개? 음. 5개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쓴다는 게 아, 네. 아까 말했듯이 야한 느낌이어서 어. 어? 이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쓸고 그러나? 음.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. 하지만 그래도 설레는 감정이 있으니까 두 개. 확신해줘? 네, 저는 이거는 완전 확신입니다. 저는 이것도 하트로 할게요. 이 정도가 확신을 준다. 난 정훈이가 좀 쉬운 남자라고 생각해. 아! 요 이거는 너무 좋은데요? 맨날 쓰다듬어야지. 아, 난 쓰다듬는 거가 좋은 거 같아요. 이런 거군요. 좋아요. <웃음> 저왜 오늘 기분 좋게 m 요 <웃음> Damn. Damn. <웃음> 마주 보고 있는데 목 뒤로 깍지를 껴주기? 이게 뭔 소리야? 이게 썸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? 썸에 이걸 할 수가 있어요? 이게, 이게 이거는 나도 이해 못 해요.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네. 왜 이렇게 해요? 1점이요. <웃음> 왜죠?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스럽죠? 네, 부담스러워요. 맞아, 맞아. 아 이건 솔직히 좀 상상도 못할 그림이서 오히려 좀 낮아요. 아2 5같습니다 2.5죠? 네.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여성이 당신 목지로 꽉지를 껴주면 아 이건 확신은 아니다. 네, 오히려 반신반의하는 마음이거든요. 아... 어? 나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 던졌는가? 아,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너무 훅 들어오는 행동이지 아... 않나? 근데 설레긴 해요, 저는. 하트 네개요 자, 다음입니다.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고 살짝팔짝 낄랑말랑? 살짝팔짝 낄랑말랑? <웃음> 살... 어? 살짝팔짝 낄랑말랑? 이게 뭐야? <웃음> 살짝팔짝 낄랑말랑? 뭘 기대고 살짝팔짝 살짝 낄랑 낄랑말랑? 그니까 러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. 그 간질간질한 거.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설레이고 좋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. 뭔가 잠든 척 하면서 그냥 괜히 버스에서 머리 기대고 뭔가 손 잡을 것 같은데 안 잡고 그냥 손등만 이렇게 대고 있는다든지 아닐 것 같은데 안 안고 그냥 어깨만 이렇게 대고 있는다든지. 근데 그게 썸의 묘미 같아요. 사귈 때는 무조건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썸일 때 즐겨야 돼요. 그런 걸. 살짝 이렇게. 오, 오, 오, 오. 낄랑말랑해 <웃음> 어 이거 다섯 개 이거 다섯 개 주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팔짱을 확 껴버렸다 그러면 그냥 한 3점에서 2점 정도로 내려갔을 건데 어쨌든 살짝 낄랑말랑하는 거에서도 본인이 이 행동을 해도 될까 아닐까 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그 거기서 귀여움의 포인트가 있네요 고민하는 게 귀엽지 않아요 그렇죠. 그 고민하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것 때문에 5점아 얘가 지금 나와의 스킨십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주는구나 아옹 키야 <웃음>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설레고 좋은데 이 정도 스킨쉽은 확신을 얻을 수는 없어요. 왠지 알아요? 꼭 이런 스킨쉽까지는 하는데 집 가서 카톡은 좀잘안 받고 이런 사람들도 아 있어요. 아 <웃음> 잠깐 잠깐 아개 짜증나네? <웃음> 아, 나개 짜증나! 야, 근데 맞는 거 같아. 있어, 있어! 이거는 확신을 줄수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좀 여러 여자나 여러 남자를 거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땐 잘해주고 떨어져 있을 땐잘안 해줘. 하트 두개 드릴게요. 설레긴 해요. 설레는데 확신을 주기에는 어려운 스킨십이다. 이건 진짜 제대로 확신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. 나 내가 너를 의지하고 있고 우리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. 이건 썸탄 단계에서 나한테 이렇게 한다? 이거는 우리 자녀 이름까지 생각해놓습니다. <웃음> 담궐합시다. 살옷깃 잡아당기면서 귓속말 아 약간 이런 애들도 직감에 연락 안 봐요. 맞아. 나그그말하려 했어. 미애애랑 똑같아. 여자 입장에서는 여우 타는 걸로는 짱이에요. 맞아요. 맞아요. 뭔가 이런 건안 귀여워요? 오 옷깃을 잡아당기는 응. 포인트. 아, 이런 상태라면 계속 이런다. 그러면 내가 그냥 손을 잡아버릴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확신으로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. 나한테 너무 조심스럽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귓속말 내용이 중요한데. 우리 둘만 카페에 있어. 그래서 아메리카노 막있시키면서막 서로 떠들고 있다가 너가 옆에서 왜? 기분 안 좋은 일 있어? 이러면 심심해 하면 할수 있잖아. 어, 심심해그멘드 응. 좋은데?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? 아 어, 좋아요. 이런 건 좋아요. 그냥 뭐든지. 그냥 일상 언어를 기숙말로 하면 뭔가 그게 더 특별해지고 음. 그런 게 있어요. 우리 저거 먹자. 음! 한 개요. 계속... <웃음> 혓바닥도 살짝 해주고. 뒷볼도 살짝. 어! 아, 너무 좋아요. 후아! <웃음> 5점 <저 오전> 드립니다. 짜똁! <웃음> <웃음> 무릎 위에 손, 발끝에 발, 어깨는 45도, 시선을 위를 보며 에? 이게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미이에요 너도 몰라요? 뭐 게임이냐? 어깨는 45도, <웃음> 시선은 위를 보며 <웃음> 봐봐, 아, 이거잖아. 이렇게 하고,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위에 이렇게 본다고, 남자가 위에 있으니까. 여자가 너를 위로 본다는 거지. 아, 약간 이렇게 한다는 건가? 어, 키스 각이라니까? 왜 위에다 올려다봐? 보이는데? 그냥 키가 작으니까? 여자가 여섯 살이야 <웃음> 위에 올려다보게 앉아있는데? 이거 빵점이야 <웃음> 너무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. 근데 그런 건 있기는 해요.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. 여성분들이 특유의 이렇게 올려놔보면서 그 되게 해맑은 표정을 짓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? 그런 거 보면 설렐 때가 있어요. 어깨 사실 보도가좀 그래요? 어, 왜 굳이 나를 보는데 어깨 를 어릴 때 가방 무거운 걸 한쪽으로만 뱉었나?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대칭이 너무 심하죠. <웃음> 아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과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너무 사실... 어, 이도저도 아니다? 아, 올려올려올려올려 올려, 올려, 올려. 서로 겹쳐가지고 어. <웃음> 우리 오늘 입은 것도 약간 좀흰백 <웃음> 느낌이네요? <웃음> 어깨 한 15도로 이렇게 해가지고. 어...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뭐 번역기 돌린 거야? 도대체 뭐야? <웃음> 뭔 말인지 모르겠네. 다시 봐도. 나 <웃음>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생각날 것 같아. 이것도 그냥 두개 드리겠습니다. <웃음> 네 좋아요. 자 다음 거 가보죠. 얼굴에 묻은 걸 닦아주고 살짝 웃어주기. 어, 묻히기 좀 크는데. 묻힐래? 아니 안 닦힐 것 같아. <웃음>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해요. 나는 이게 내 호감 있는 사람 가리는 행, 그 행동이에요. 저는 굳이 사람 얼굴에 묻은 거나 그런 걸 제가 닦아주기가 싫어요. 더럽잖아요. 음. 근데 내가 관심이 있으면 내가 닦아주고 싶어.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좀 좋아하는 거예요. 아까처럼 그 여자 편에서 머리 쓸어넘기는 그런 느낌이에요? 아,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. 내가 막 신났을 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어찌? 그때 룽지가 이렇게 오오 음. 헤헷 이거 실제로 당하면 무조건이야. 해나 진짜 좋아한다. 왔을 때 그, 제가 움츠들고 기분 좋고 멜랑콜리한 느낌? 이거는 딱 정석이다. 3.5. 근데 이것도 애매해요. 이런 친구들이 집 가면 연락을 안 줘요. 왜 그러지? 아무튼 이것도 설레기는 하지만 확신까지는 어렵다. 이거 두 개. 감이날비유서빵점이야자 다음 거 마지막입니다. 다리 위에 다리 올리기.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아니야? 어, 이렇게 하는 거. 어. 음. 이거는 내가 남자친구한테 많이 했던 거 같아. 술자리에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괜히 앞자리에 있는 발로 이제 막 무릎 간지럽히고, 음. 좀 쿡쿡 찌르고. 이거는 거의 확신이라고 봐요. 근데 이거는 썸에 확신을 주는 여자의 스킨십이라기보다는 썸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스킨십인 것 같아. 이런 건 진짜 친한 친구. 어어 어. 어 진짜 남자친구. 그렇게 엄청 편한 사이에서 할수 있는 스킨십이지. 이게 내가 벌써 편한가? 아 맞아 너무 편한데? 연인으로서 편해신 건지, 친구로서. 편해진 건지 확신을 주는 스킨십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. 근데 제가 최근에 썰을 한번 들었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본인한테 다리로 이렇게 스킨십을 했었었대요.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자한테 스킨십을 하고 있었대요. 똑같이. 그걸 봤대? 네, 그걸 진짜 봤대요. 아, 모르겠다. 이건. 내가 그 썰을 들어서 별론 것 같아, 이건영점모점 드립니다. 썸에서 하는 한 개. 이거는 이제 연인끼리, 연인끼리 재밌게 하시고 썸끼리는 조금 애매합니다. 이거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. 음. 그래서 일단은 썸에 확신을 주는 여자의 스킨십을 알아봤는데 차라리 아예 그냥 둘이 있을 때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스킨십이 저는 제일 확신을 줄수 있는 스킨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애매하게 뭐 일랑 말랑 살짝 어깨에 기대고 뭐 옷깃 잡으면서 기속 말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예 진짜 물리적인 스킨십. 아무튼 여러분들 이쁜 연애 썸타시고요.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네 마무리는 다른 사람들이 할 겁니다. 정훈 형 이번 스킨십 대성공인가요? 유진 제곱의 썸에 확신을 주는 여자의 스킨십 알아보기. 대성공! 와, 축하, 대 성공이랍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여기까지. 뿅!